네, 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21으로 미리 보는 오늘 잉글리시 FA컵 컨텐츠 4강 맨체스터 시티대 리버풀의 와태결 웬블리 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양팀 의맞대결을 지금부터 석회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희가 이제 뭐 댓글로 샤우팅 코멘트를 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 또 직접 중계에 사용할 샤우팅 코멘트를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픽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에서 고품격 경기를 보여줬던 두 팀이 어, 잉글래시 FA컵 우승을 앞두고 4강에서 만났습니다. 어, 많은 한국의 축구팬분들도 와, 이 경기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두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가졌고 또두팀다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맨시티는 어, 아직 트래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고 어, 이미 카라바코 우승을 차지한 리버풀을쿼트러블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팀 다... 우승컵을 수집하기 위해 오늘 경기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나선에 맨시티의 선발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잭 스테픈 골키퍼, 주앙칸셀로 후벤 디아스, 존슨스, 네이선 안케, 베르난지뉴베르나르두 실바, 일카이 든도한 필포델, 라임 스털링, 잭 글랠리쉬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베이마스는 네, 리버풀의 선발 라이너, 알리송 백혜르 코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즐반다이크, 앤디르 로버트슨 파비뉴, 조던 앤더슨 티아고, 후베르트 피레미누, 무하비드살라, 사디오 마네가 클럽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주심메이스가 함께 양팀의 4강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맨체스터 시티, 오른쪽이 리버풀입니다. 스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슈팅 막아냅니다. 오, 히포드네 날카로운 돌파 후 슈팅까지 하지만 알리스 보이키퍼의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아, 한번 공간을 만들는난 이후에 어, 선방을 보였던 알리스 보이키퍼 어, 개인적으로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이렇게 아 얼굴로 막았네요. 오늘 보여줬던 아리스피 키퍼 이번에는 리버풀의 반격 살라! 살라! 살라!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오우! 하지만 슈팅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막아내는 잭스테프 골키퍼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요사리오만의 박스윈쳐 개인기를 부이면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베르민뉴키하고요 실바에게 바비민유 마네 안쪽으로 슈팅! 이집트의 왕자 모아메드살라 1-0을 합성하는 리버풀 42분의 골을 기록합니다. 어, 마네와 티아고 알칸타라로 이어졌던 패스, 에 그리고 살라의 마무리. 아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잭 스테플 골키퍼도 살라의 슈팅을 막지 못했습니다. 1대5로 합성하는 리버풀 그리고 아쉬워하고 있는 팩 카르디올라 감독 아, 최근에 조금 어, 리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부하 때문에 좀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던 에너지 레벨이 조금 떨어졌던 모하메드 살라가 오늘 경기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클래스를 증명하는 리버풀입니다 경선으로도, 전반 막판에 골을 기록했고요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진 가운데 거의 다 소모했습니다 골을 뺏어는 맨체스터시티 이때 주심의 전반전 종료비스를 올렸습니다 피파2 시비 리뷰를 보낸 잉글리시 FA 웨 콘텐츠 맨체스터시티 대 리버풀의 4강 전반전에 모하비 살라 선수의 골로 1대0로 리버풀이 앞선 채 마치게 됐습니다 또 맨체스터시티도 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좋은 환약을이전 경기도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연 전반전에 어떤 정비를 하고 또 후반전에 나설지 관레도 울랑 등의 용병술도 기대가 되고요 네, 양팀 진영을 바아서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맨시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균도환 필포드에게 주고받으면서 균도환, 균도환, 균도환 슈팅 막아내는 알리송베야 아, 캐를 공격합니다아 가르디올라 감독이 막 아쉬워하고 있죠. 또 국내에서 이그 민머리계의 민암 구준엽 씨가 있다면 또 해외에서는 또 이제 팩 가르디올라 감독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우! 딘도안이 개인기를 부리면서 하지만 막아냈던 리버풀 다시 한번 볼을 탈취하면서 맨시티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딘도안 뒤쪽으로 실바 오 슈팅이 수비 맞고 골절되면서 버릴 수코는 리버풀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뒤쪽 필퍼든 계속해서 공격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 이번에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잭글리시, 글리시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오우 제천했고요글리시 뒤쪽으로 슈팅! 막아내네 아리슨 백케르 골키퍼입니다. 긍적거리 슈팅이었는데 계속해서 맨시티의 공격. 스털링이 뒤쪽으로 연결. 글리시 주고받으면서 수비 맞고 골절되면서 아리슨 백케르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냈습니다. 오, 오늘 백케르 골키퍼가 아리슨 골키퍼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김두환이 볼을 잡으면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요. 제클리시의 연결. 개인기 부린 후 뒤쪽으로 앞쪽으로 슈팅! 1 9분에 동점골을 만드는 맨체스터시티 그리고 동점골의 주인공은 베르나르도 쉬바입니다 1대1 동점을 만드는 맨체스터시티 그리고 모든 맨시티 팬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펼피하셨던맨체스터시티였는데요 그리고 그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냈던 알리소골키버였는데 경기 종료 약 1분을 앞두고 맨체스터스티의 맹공에 이 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 과리놀라 감독도 또막 화도하면서 베트나 실바 선수를 알아줬고요. 4강 어 경기 지금 막판에 맨시티가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주심의 종료 히슬과 함께 아, 양 팀의 경기는 90분으로 어, 양 팀의 승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 연장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 오늘 좋은 하락을 펼쳐주고 또 명품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 대 리버풀.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에서 연장 가는 게또 꿀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연장 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펜현지 선수가 나오고 노드리 선수가 투입됐고요. 리버풀은 티아구 선수가 나오고 케이터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리버풀의 공격. 앤더슨 개인 기대브레면서 살라의 연결. 살라 앞쪽으로 피르미뉴피르미뉴피르미뉴 피르미뉴, 피르미뉴 슈팅. 나아내는잭 스테픈 골키퍼입니다. 아 오늘 양키네 골키퍼 정말 좋은 날약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스링 천천히 통해서 진도하는가 주고받으면서 라임 브털링 앞쪽으로 연결 실바. 실발 실발 슈팅베케르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아 오늘 양 팀의 골키퍼도 또양 팀의 공격수들도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리송 베케르 골키퍼도 다 막아내고요. 또잭스텝프 골키퍼도 좋은 아락을 펼쳐주면서 양 팀의 스포는 1대1. 이번엔 오른쪽으로 큰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돌파를 하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PK가 선언됐습니다. 주앙칸셀로의 오른쪽 프로파우 크로스였는데 이 크로스가 로버트 선수의 팔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 오늘 주심은 마이크 올리버 주심이고요. PK는 어어낸 맨체스터 시티, 김두환. 김두환, 김두환 슈팅! 들어왔습니다. 막판에 동점골을 기록하고 역전골을 기록하는 맨체스터시티 PK를 침착하게 마무리 진 선수는 균두안이었습니다 일카이 균두안의 골로 2대1로 앞서가는 맨체스터시티 그리고 환호하는 시티즈팬분들알리송 아. 골키퍼도 방향을 예측이 틀렸고요 균두안 선수는 침착하게 골키퍼 반대 방향으로 슈팅을 기록하면서 2대 1러 합성하는 맨체스터시티 어뭐 느낌적으로는 오늘 경기가 많이 피곤했는지 김도한 선수가 수염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2대 1러 합성하는 맨체스터시티 연장 전반 99분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리버풀의 반격 안쪽으로 어. 슈팅을 막아냈던 잭 스테픈 골키퍼였습니다. 네, 핸더슨 선수가 나오고 제임스 밀러 선수를 투입시키는 클록 감독, 그리고 과레욜라 감독도 스털링 선수가 나고 제스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모두 소요가 되면서 이제 양 팀의 경기 연장 후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양팀의 선수들 정말 명품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어, 연장 후반에 진행을 바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피레미니 선수가 나오고, 지오조타 선수가 투입됐고요. 맨시티는 베레나 실바 선수 나오고, 메가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우다프의 반격, 케이타 위쪽으로 살라, 살라, 살라. 잭 아, 잠막아내깐잭스깐만 잠깐만, 잠 어 클롭 감독의 구현이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맨시티의 공격 잭클리시 빠르게 뒤쪽으로 연결 빈두안흘겨줬고요빈두안빈두안 빈도안 잡아내면서 개인결 슈팅. 주고 받으면서 아 여기서 정말 환상적인 얘기를 보여줬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볼을 잡고 말았다. 볼을 말면서 본인이 공간을 만들어내고 침착하게 오른발을 마무리하면서 양 팀의 간격은 이제 2점 차 결승전에 더 가까워지는 팀은 맨체스터 쉐트입니다. 연장 후반까지는 전교시간 약 3분이 남은 가운데 살라 선수가 힘을 내고 있고요 박스근처에서 살라 수비 등지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슈팅 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추격골을 기록하며 리버풀 3대2로 추격하는 골의 주인공은 쥐고 좋다 오늘 경기의 끝까지 모를 때 경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리버풀 클럽 감독의 용병술이 돋보이는 쥐고 좋다의 골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던 지우고 좋다고 그 패스를 마네가 오차 없이 넣으면서 추격골 나온 시간이 약 3분입니다. 어, 클럽 감독이 좀더 이렇게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아,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또 어떻게 또 소모가 될지 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골을 맨시티는 지킬 수 있을지 어, 추가 시간 1분이, 2분이 주어진 가운데 약 30초가 남지 않았고요. 맨시티가 계속해서 볼의 소유권을 갖고 가면서 어, 리버풀이 이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 우 1대 출심의 총려 윌스를 올렸습니다. 팀파21을 위해보는잉글리시 FA컵 커 4강 맨체스터시티대 리버풀의 맞대결 이승자에맨체스터시티 결승전을 가는 팀은맨시티였습니다양 어, 팀의 명품 경기, 어, 이런 경기는 더빙을 하면서 정말 신이 나는 경기 인데양 어, 팀의 선수들이 정말 멋있는 특유의진면목을 보여줬던 4강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